임 궁금한 거 가지고 있다. Oh, okay. y o 혹시 y 가능하다? Dead 살리기? Oh. No. 음... 깊은 상처 치료할 수 있어요. But dead p e o p 알았어요. <웃음> 가봐요. 네, oh 다 보시니까 okay. 들어자치도 yeah. yeah.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굿나잇, o t h 아이 참. 소세. O M G. 우리 먼저 을게 그래. 우리 먼저 씻고올 테니까 그 동안 푹 쉬고 있어 그래 그래. 아 누가 똑 싸냐? 똑방극 끼이네 누가? 애들 없을 때술좀뒤져보아배 아파 아니야 냄새난다 어? 뭐야 뭐야 아니. 음... 오늘의 운세 응?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어? 언니가 이번에 보너스가 많이 나왔다고 배 타고 여행 다녀온다고 했다 이번 년 운세는 최악이라고 헉? 언니가 너무 걱정돼서 데려오달라고 했대 낯선 것을 조심할 것? 첫날 언니한테 오늘의 색으로 두르게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아... 그래서... 빨간과 무지개 색깔을 입었구나? 아... 배 타고 섬으로 가는 거면서 최악의 색인 검정 옷을 입으려고 하더니 소사소사 맙소사다!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이상한 고양이를 만났다. 길을 따라 걸어라 막혔던 길이 뚫리니... 그래서? 난이는 하늘색, 옥카는 흰색을 입었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언니가 점레를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줬다. 대화 나눠보니 썩 이상한 고양이는 아니었다. 언니가 다쳤다. 오늘의 운세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행운색으로 입혔는데 왜일까? 불안해진다. 그렇만 이거 뭐야? 취재수첩? 이거 저번에 걔가 쓰던 거 아니야? 어? 나고옥화 특종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유명 관광지인 조약불섬의 감사대에서 만든 음식에 발가락이 발견됐다는... 이거 뭐야? 뭐야? 손부 사진은 발견된 발가락 사진이다. 왜 발가락이 파란색인지 모르겠다. 아미노산? 제니포사이드? 다조사 어려워. 이 사건 뒤로 음식을 만든 사람 마녀라고 불리게 됐다. 감식은 아직인데 찾았다. 제니핀? 제니핀이 뭐야? 이것 말고도 만녀의 펜션에서 종종 실종 사건이 일어난다던데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조금 위험할 것 같지만 특종이야. 이 사건 뒤로는 잠잠하니 여행 겸 조사 겸 난이랑 다녀와야겠다. 조약돌 섬에 도착했다. 잠깐 정신이 팔렸지만 일단 나는 범인을 추리해보기로 했다. 13, 14, 15 감사제를 연속으로 우승한 자는 만 56세 마멜씨다. 16회 감사제를 우승한 사람은 섬으로 이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치치씨였다고 한다. 17회 감사제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범인은 이주민 치치씨를 싫어하는 걸까?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16회 때 치치씨한테 우승을 뺏긴 마멜씨가 범인일까? 하지만 16회 감사제 때 이전 우승자였던 마멜씨가 인터뷰하자 누군가 자신의 음식에 소금을 들이부었다는 본인의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어쩌면 그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걸지도 몰라. 감사제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 된장찌개 언제 걸렸지? 아, 잠깐 폭대리냐! 아이씨... 2등을 한다는 어쩌고 저쩌고 있던 것 같다고? 응? 음? 마멜씨 음식에 소금을 들이부었다고? <목소리 <목소리> 언니 화장실 한 번만 가도 되냐? 응 아. <목소리> 오늘은 잠이 안올것 같아요. 게. 양아, 너 얼른 씻어? 어, 그래 털이 군데군데 탔달아잉 자차, 차차차차차신는지지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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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기자라서 파워블로거인 척하고 사진 찍는게 많은 것 같네요 하, 아니 대체 그러면은 어 마멜씨 음식에도 소금을 붓고 발가락을 넣은 사람은 누굴까 제노핀이라는 게 뭐지 제노핀이라는 게 무슨 저 어? 발가락 같은 거 아까 파란색으로 물들는거 있잖아 색소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얘들아 미안 나 오늘 많이 먹어서 음. 아휴 휴네아 근데 물을 못 내리겄네 그지? 어쩔 수 없지 뭐응어 찹찹 찹찹 들어 아무튼 씻는 척응 찹찹 찹찹 찹찹 찹찹 찹찹 들어 찹찹 찹찹 찹어 찹찹 찹찹 찹찹 들어 찹찹 찹 아, 뱃소리구나. 아이고. 이렇게 보기에는 진짜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렇지 보기엔 음청실이 평화로워 보이는구만. 참. 마멜 씨네 가게 아니여. 에휴. 뱀이 영 그렇네요. 그죠 진짜.. 어, 저래놓고 어? 나보고 코를 골아? 내가 뭐 코를 골아 내가? 어 진짜 정말.. 어 아휴.. 아.. 아 저러다가 자다가 죽는다니까 저러다가.. 어? 응? 자다가 죽는다고 저러다가.. 어뭐 어? 잠꼬대도 해 이제! 응? 그래 쟤네 고시가 아니라 코시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 응?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애들 자니까 아까 우리 거 잠만 다시 볼까요? <웃음> <어머>. <웃음> 찾았다 제니핀? 제니핀이 마녀 이름인가 혹시? 치치씨 이름이 혹시 제니핀 아니야? 제니핀이 저... 발가락을 파랗게 만든 성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마녀라고 불리게 됐다? 감식은 아직인 듯? 부분에 형광펜이 쳐져 있잖아, 그지 근데 찾았다, 제니핀이라고 하는 거는 마녀라고 불리는 치치의 본명을 말하는 건가? 일단 16회 때? 마멜 씨 음식에 소금을 누가 들이부었다고 했고 감사제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 뭐뭐뭐 뭐가 2등을 한다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지 응? <웃음> 어? 그럼 등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가있다는데 그죠? 응. 근데 이게 아멜 씨가 계속 1등을 하다가 치치씨가 1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소금을 넣은 게 치치씨일 거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 마멜씨는 치치씨를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땐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 마멜씨가 치치씨를 엄청 아꼈거든 그쵸? 그렇다면 마멜씨는 본인 생각에 치치씨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건데 저 발가락이 왜 대체 파란색 발가락이었던거지? 아, 슨 발가락이야? 대체 어제 그 밤에 들렸던 그 소리는 뭐지? 생각해보니까 그 비스트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어젯밤에 들렸던 발소리는 그러면 진짜 괴물 발소린가? 저는 수상하구만 일단 내일 배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쵸? 우선 치즈씨가 숲 쪽에 놓은 덫을 좀 치웠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거기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특제 레시피도 구경을 할수 있으면, 네, 저 친구들이 내일 살아있다면, 네, 코골이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네, 내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네, 좀 거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수면제는 대체 누굴 걸까? 제 생각에 일단 할머니가 그 수면제를 누군가한테 추천받고, 먹고, 그러고 나서 졸다가 불이 난것 같거든요? 일단 우선은 마을에 수면제를 나눠주는 사람이 누군가 리박씨네가 수면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누구한테 받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것 내일 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음. 아아죽었는데 진짜 다 하나같이 수상하네 아 진짜... 의외로 물건들을 많이 취급하면 편의점 사장님일 수도 있고 강생이씨도 뭔가 치치씨랑 친하게 지내면서 뒤로는 치치씨가 무섭다고 하니까 뭔가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일단... 예... 자매들 죽기 전에 빨리 자꾸 네. 야, 시끄러워. 네. 시끄럽다니까 빨리 가봅시다. 네. 여러분, 왜 놀라고? 네. 그럼 여러분. <웃음> 다들 저희 양특파원 오늘 조약돌 섬에서는 수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 투성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간에는 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호자매의 참고대와 함께 양반 각평 양안평 섬안평 호안평